수영장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전방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늘은 저희 4PM 스테이 사용 설명서를 찍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스테이가 무인으로 비대면으로 운영하다 보니 일일이 이제 캠핑장이랑은 다르게 설명을 해드리지가 않고 비대면을 운영할 예정이라서 사용 내부가 이제 이것저것 좀 신기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주차는 진입을 하시면 여기 펜스 쪽 이쪽 방향에 편하게 한쪽에 붙여서 주차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대문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한쪽 문만 저희가 열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당겨서 여신 다음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닫아놓으시면,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못 들어오시니까 대문을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희 캐모네스테이 퍼피엠스테이가 이렇게 잔디마당이 펼쳐집니다. 우측으로 이제 숙소가 보이실 거고, 그 앞으로 이렇게 야외 프라이빗, 수영장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전방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공간을 그냥 전부 다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파고라에서 이렇게 아침에 여기 앉아계시면 엄청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하늘과 산이 반반 보이는 뷰이기 때문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라솔들을 저희가 편 바람이 안불 때는 펼쳐 놓을 거고 아니면 접어 놓을 때도 있을 텐데 그거는 편하게 뭐 날씨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에 이제 뭐 라탄 테이블이랑 이런 식으로 흔들 라탄 의자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이제 불멍을 하실 수 있게 화로대도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요거 이제 옵션 사양으로 이용을 하시는 거고 뭐 앞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불멍을 하시면서 바베큐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요 앞에는 저희가 이제 목요일날 공사 예정인데 야외 바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음 이제 비도 안 맞고 햇빛도 막으실 수 있고, 요 밑에서도 이제 다른 캠핑 분위기를 내실 수 있게, 저 반은 잔디를 깔아놨고, 이쪽은 이제 반은 시공을 할 거니까, 그렇게도 이제 추후에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요, 좌측, 건물, 숙소 좌측면에도 이렇게 넓은 또 공간이 있어서 여기까지도 전부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적은 한 250평 정도를 전체를 다 사용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숙소로 들어가 볼게요. 아,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냉수, 온수를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요 버튼이 아니 그 손잡이가 두개 있는 거는 냉수고 하나 있는 거는 온수 이렇게 음, 해서 이용하실 을 수가 있고 앞에 이제 데크 쪽으로도 거실에서 두 군데서 다 나오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숙소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숙소 비밀번호는 입실하기 전에 어, 저희가 따로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중문을 하나 지나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숙소가 나오는데, 들어가시자마자, 우측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 이제 한두 분은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어 작은 방이 하나 위치해 있고, 이렇게 거실로 들어오시면, 어 그리고 이쪽 좌측문은 저희 창고, 그니까 요건 사용을 안 하실 거고, 이렇게 도어가 틸트랑 오픈으로 열려요. 어, 독일식 창고다 보니까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은 이렇게 공기 수납만 하실 수 있고 좌측으로 돌리시면 이렇게 문을 여실 수 있어서 수영장으로 바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모기장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옆으로 눌러서 여시면 수영장이 쫙 펼쳐집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죠, 비가. 그리고 일단 요거 닫고 저희가 실내화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거 신고 가시면 되고 시폰 커튼도 이렇게 펼치시면 앞에서 이렇게 전방 뷰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요요 측에 이제 화장실. 화장실은 좀두 개예요. 내부에 이렇게 샤워랑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화장 외부를 이용을 하시다가 불편하시다 하면 건물 안까지 들어오실 필요 없고 요기 문 좌측에 바로 외부에도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 두 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측에는 회전도어로 어, 옥탑을 올라가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메인 거실이 딱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은 게저 창에서 하, 위에는 하늘이 보이고 앞에는 밑에 통창으로는 어, 앞에 산이 보여요 그래서 하늘과 산을 딱요 벽지에서 나눠서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뷰를 엄청 좋아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창을 이렇게 나눠서 어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바깥에 수영장과 앞에 잔디 마당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채광이 너무 좋죠. 응. 앞에 뭐 막힌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쪽으로 뭐 오실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사방 통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식탁이 이렇게 한 4인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개수대를 보시면, 이제 개수대도 이제 사각 큰 틀로 여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여기는 컵세척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컵을 누르시면은, 컵을 세척하실 수가 있고, 포트랑 이제 뭐, 원두 분쇄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음식물은 이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처리하실 수 있게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바로 분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음식을 하실 수 있는 인덕션이랑 하이라이트 콤보이 콤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방 도구들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컵이랑 유리잔, 전자렌지,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쓰실 수 있는 아이스박스, 그리고 냉장고 밖에 이제 트레이 사용하실 수 있는 트레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앞쪽으로도 동일하게 문을 열고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똑같이 무기장을 여시고 쭉 나가시면 이렇게 수영장이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들어오시면 쭉또 닫으실 수 있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시면 침실이 있죠 메인 침실이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한 4분정도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어요 침구류가퀸두개 어, 사이즈니까 어, 위에는 난방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고 이렇게 위에서 어, 보실 수 있는 누워서 밖에 창도 보실 수 있고 저 빔을 통해서 이쪽에 이쪽 벽 벽면, 우측 벽면에 이제 영화를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누워서 편하게 영화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다시 거실로 내려오실 수가 있고 각 스위치별로 등을 다 위치별로 켜실 수가 있어요. 좌우로 켜시면 등을 켜실 수 있고 메인으로 사용하실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 들어 오시면은 스위치가 4구, 3구, 3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구짜리는 전부 외부등이에요. 건물 외부등 좌측으로 하시면 외부 건물 전체 외등이 다 켜지는 거고 이제 이쪽 우측이 실내등인데 첫 번째가 요 바로 실링 펜 이에요 실링 펜은 두가지로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일단 요거를 켜진 다음에 저여게 리모컨 세트가 총 5개가 있는데 요 중에서 요 하얀색 요 숫자로 1 2 3 4펜 이라고 써져 있는 것들이 요 리모컨이 저 펜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리모컨 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차례대로 어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배치를 해 놨기 때문에 하나씩 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등을 전부 켜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빔은 지금 아직 저희가 천장에 설치를 못했는데 <웃음> 어 저희가 지금 스탠드로 되어 있을 때는 전원 버튼을 두 개를 누르면 이쪽 벽면에 이제 화면이 들어오게 되고요. 자동으로 이제 TV랑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TV를 시청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맨 끝에 제일 큰 리모컨으로 어 컨트롤 해주시면 되는데 TV 보실 때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실 때는 이 아래 버튼으로 TV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끄실 때도 이 빔을 전원 버튼을 두개 누르시면 되는데 이게 천장에 달리고 나면은 이빔 리모컨이 있어요. 이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에어컨, 여기 천장에 에어컨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로 리모컨으로 에어컨으로 난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난방이나 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작은 방에 오시면 여기 컨트롤러가 있어요 이걸로 어, 이용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에도 이렇게 등을 펜이랑 켜실 수 있고 거실에 거울도 이런 식으로 등을 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해 드렸고요 이렇게 앉아서 밖을 바라볼 때 산과 하늘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포페이스테이 편안한 하루를 제공해 드립니다